이번 영상에서는 for를 다뤄 볼게요 for는 다른 전치사들과는 다르게 부사처럼 쓰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를 띌 거예요 그래서 이번 for도 요 그림을 위주로 해서 시작을 설명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요 앞에 for 앞에 단어나 혹은 문장 구문들이 올수 있을 거예요자 그러면 단어가 들어간 경우를 한번 보고 시작을 해 볼게요 money 하고 for 오면요 이 돈이 다 어디론가 가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시작하면 영어식으로 이제 점점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자 근데 뭐를 더 추가하시면 되냐면 다 가는 거예요즉 여기 나와 있는 for 앞에 나와 있는 거에 모든 걸 for 뒤로 다 준다 해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여기서 다예요다자 money for 어디로 다 가는지 볼게요 books. 그러면요. 네, 책으로 다 가는 돈이에요. 그래서 도서 구입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책을 사기 위한 돈이라고 간단하게 번역할 상황도 올 거예요. 자, 이번엔 문장이 오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뜻은 바뀌지 않아요. 똑같아요. 자, he bought the car for 하면요. 그가 차를 산 거에 대한 해당하는 게다 어디로 가지? 하면 he's for his wife. 그러면 그 아내한테 가는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내를 위해서 차를 사준, 차를 샀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냥 다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가치의 이동의 느낌이 나요. 가치, 값어치. 그래서 요 앞에, for 앞에 나오는 거와 for 뒤에 나오는 거의 값어치가 똑같아요. 다 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 자리에 이제 주로 값어치가 오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 자, 근데 값어치가 가는 건데 결국 향하는 거죠. 뭔가 향하는 건데 이 향하는 다른 단어들과 비교하면 좀 for를 더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shooting at me 그러면 나를 향했었지만 물리적인 이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랬었죠. 겨냥만, 지칭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가게 되면 물론 뭐 물리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심리적으로 가는 경우도 다 해당이 돼요. 아무튼 진짜로 가는 거는 2를 쓴다고 했었어요. A train to Busan. 이런 식으로요. 결국, 여기에 이제 나오는 값어치가 뒤로 다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써요. 15 d each. 자, 하나, 각각 하나는 15달러씩이에요. 근데, 2 for 20 하면은, 두 개는 2 0달러니까두개 고르면, 두개 사면, 20달러에 산다라는 뜻인 거죠. 이런 거 많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he bought the car for 하고 사람이 와요 그 값어치를 받는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다른 것들이 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he bought the car for his birthday 그러면 어, 생일을 위해서 산 거고 뭐 he, he bought the car for show off 그러면 뭔가 보여주려고 남한테 과시하려고 사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다양한 것들이 오고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양한 뜻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우리말로 바꾸기 위한 억지로 바꾸기 위한 것들이지 영어식으로는 그냥 결국 요 하나예요 여기에 있는 값어치가 다 뒤로 가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면 굳이 한국말을 떠올리지 않아도 4를 점점 점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한국말을 떠올리지 안, 안 않았을 때 좋은 점은 뭐냐면 어. 어순을 영어식으로 그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말식으로 어순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영어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주의해야 될건자 뒤에 for 뒤에 동사 모양이 오면 아무래도 ing를 붙이겠죠. for 뒤에 ing가 오니까 그러면 주어가 그때 사람이 되면 for driving은 좀 어색해요. 뭐냐면 사람이 온것 자체가 동적인 느낌을 가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를 하려고니까요. 그 하려고 할때그 동적인 느낌을 살려주기 위해서 for 보다는 to 가 훨씬 잘 어울려요. 네, 그래서 he bought the, he bought the car to drive 라고 써줘야 해요. 이것만 주의하시면 그렇게 어려울 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하철 타면 어디로 향하는 기차, 그러면 2를 써야 될것 같은데, 한국 지하철을 타면, this train for 수서. 이런 식으로 4를 쓰잖아요. 요거 이제 궁금증 가신,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걸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지하철처럼 이렇게 딱 막힌 공간으로, 예, 쓰면, 예, 그 기차가 뭐, 딴데 가는 게 아니라 딱 정해진 루트를 통해서 딱 수서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으냐면, 결국엔 수서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엔 수서역 그래서 중간중간 들리는 역들 을 에도 가긴 가는 거잖아요 그럴 땐투를 쓰면 돼요 A subway to 교대 to 양재 이런식으로요 근데 뭐 어디로 향한다 할 때는요 뭐 for도 좋지만 뭐 최종 종착지의 의미로서는 for도 괜찮지만 일반적으로는 투를 많이 쓰겠죠 A train to 부산 이런식으로요 자 그리고 우리가 좀 헷갈린다기 보다는 어왜 이러지 따로따로 외워야 되는 걸로 for 하면은 뭐뭐 동안 무슨 어떤 거리만큼 이라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외우는데 이것도 이 그림으로 다 똑같이 그냥 설명될 수 있어요. 왜냐면 I've been here for two years 나는 여기에 2년 동안 있어 왔어 잖아요. 그러면 for가 나오고 뒤에 예, 숫자가 나타나는그 기간이 나오면요 같음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도 그냥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위가 통일된다는 생각으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I've been here for two years 이렇게 앞뒤가 똑같이 그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 단어가 왔잖아요. 근데 여기도 기간이 포함되지만 숫자가 나오지 않고 그냥 특정 단어가 나오면 during이라는 다른 단어를 써야 돼요. I've been here. During the summer. 나 여름기간 동안 여기 있었어. 뭐 During vacation. During holidays.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당연히 뒤에 거리가 오면 I everyday walk for 10km. 자, 나는 10, 매일 10km를 걸어 하면요. 뒤에 그냥 거리가 되면 예, 앞에도 그냥 그 거리를 지칭해주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거리만큼 걸어.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한국식으로 생각하는 거랑 영어식으로 생각하는 거랑 좀 이렇게 차이가 나는게 바로 요건데요 너 어디서 일해? 그러면 너 어느 회사에서 일해를 묻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 인을 많이 쓰는데 인을 쓰면 되게 어색해져요 먼저 결론적으로 영어식으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일하는 값어치를 가져가는 곳이 어디야가 너 어디서 일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for를 써요 영어로는 그래서 I work for LG 하면서 회사 이름을 말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나를 고용한 사람을 써도 돼요 I work for Tom 이런식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좀 어색하게 좀 다른 말로 바꿔쓰는 at이나 in은 좀 의미가 달라요 I work at school 하면요 나 학교에서 일해는 맞지만 얘는 at 뒤에는 업무하는 장소의 종류를 나타내죠. at school, at church,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n 을 쓰면요. 장소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일하는 업무 분야, 즉, 종사하는 그 분야를 말하는 때 n 을 써요. 그래서 I work in marketing area. 나는 마케팅 분야에서 일해. 자, area라는 단어가 없어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의문문으로 할 때는 한국식으로 그냥 물어보면, Where do you work?잖아요. 근데 그건 정말로 너 어느 장소에서 일해요? 아니면 뭐 어느 동네에서 일해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What do you work for? 라고 또 써야 될것 같지만, 얘도 for 뒤에 너무나 다양한 것들이 올수 있잖아요. 있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목적을 묻는 말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그걸 좀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What company do you work for? 이런 식으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고용한 사람을 써서, Who do you work for?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for를 명확히 이해하려면 to랑 비교해서 받아들이면 훨씬 명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정리는 to랑 비교하면서 끝내볼게요. The project looks hard for you도요. 이 프로젝트는 너한테는 어려워 보여요. The project looks hard to y o u 도 o 너한테는 어려워 보여요 우리말로 하면 두 개가 다 똑같아 보이는데 사실 이거는 요 그림으로 이제 좀 설명이 되는데 이 프로젝트는 진짜 다 너한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 너한테 어려워 보인데라는 뉘앙스예요 그리고 아래는 요 지금 현재 네가 하고 있는 게 아닌 경우가 더잘 어울려요 그래서 야, 네가 앞으로 하게 될 아니면 뭐 너랑 네가 지금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너한테좀 어려운 것 같은데라고 말할 때는 투라고 쓰는 거죠. 더 프로젝트 looks hard to you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한번 맞춰볼게요 포가 어울리는지 투가 어울리는지 여러분들이 영상을 봐왔다면 충분히 맞춰볼수 있어요. 자 볼게요. My mom made a meal. 뭐가 맞을까요? 나 우리에게 요리를, 아, 뭐저저 저 식사 준비를 해주셨어잖아요. 자 그때는 4가 어울릴 거라는 거 어느 정도 예상은 하시죠?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 엄마가 식사를 준비한 그 값어치가 다 우리한테 왔어 에요. 그게 이제 영어식 사고가 되는 거고요. 다른 걸좀더 볼게요. The world gives enjoyment 하고요. 뭐가 올까요? 이때는 한번 맞춰보세요. 2가 네, 어울려요. 4는 좀 틀렸어요. 뭐냐면 세상은 기쁨을 주지예요 나한테. 자 그런데 온 세상 기쁨이 다 나한테 오는 거 아니잖아요 다 나한테 오는 게 아니니까 그냥 나한테라는 방향성만 얘기하기 때문에 2라고 쓰는 게 맞고요 다음 것도 한번 볼게요 이 gave water 뭐가 올릴까요 이때는 이때도요 2가 맞아요 뭐냐면 뭐랑 비교하면 되냐면요 my mom made a meal은요 뭔가 이 행위 자체에 대한 값어치가 좀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He gave water는요, 값어치를 만든다라기는 조금 어색해요. 그냥 주는 간단한 행위잖아요. 이럴 때는 for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to가 어울리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I showed my dance. 뭐가 맞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뭐가 어울릴까요? 자, 좀 헷갈리죠? 위에 문장들은 for를 써야 할지 to를 써야 될지 어느 정도는 좀 명쾌한데 아래는 조금 헷갈려요 to도 괜찮을 것 같고 for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감각을 믿으세요 둘다 돼요 사실은 네. 그래서 I showed my dance 일반적으로는 to her 자, 나는 내 춤을 그녀에게 보여줬어 to가 좀더 일반적이지만 for도 쓸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냥 그녀한테 내 춤을 보여줬어지만 여러분, 요, 요 4에 된 영상을 지금 10여 분 동안 계속 봐오신 분들은 이두 개가 이제 다르게 느껴져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어, 그녀에게 보여줬어 라고 말하고 싶을 때 그냥 2가 일반적이지만 내가 춤을 막 추는 그거에 대한 값어치를 온전히 다 그녀에게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느낌을 살리고 싶으면 for가 어울린다 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이 뜻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은 영어식으로 for와 to를 명쾌하게 구별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자 결국 우리말을 떠올리지 않고 for라는 것도 요 그림 뭐좀 복잡해 처음 보신 분들은 복잡하겠지만 계속 우리 이걸 가지고 연습을 해 왔으니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I make YouTube clips 나는 유튜브 클립을 만들어요 for 하면 아, 그래, 니가 유튜브 클립을 만드는 행위가 어디로 가는 거야? 라는 걸 그냥 떠올리면, 우리말로 번역하거나 어순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for를 쓸수 있게 돼요. 자, I make YouTube clips for you, the subscribers.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유튜브를 만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어순을 우리말을 떠올리지 않고 어순을 바꾸지 않고 자꾸 받아들이는 습관이 생기게 돼요 자 이제 일상에서 4를 많이 접하게 될 텐데요 요 방법을 가지고 한번 4를 적용해 보세요 전부 다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다른 전치사들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예. 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